노출을 해도 일도 아니하다고 야 알려진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 박민정은 1995년생 올해 29세라고 해요. 방송 데뷔 이전에는 보육교사였으며 패복여신으로패복스타였는데 최근 음악게임에 출연하면서 패복여신답게 같이 출연했던 다른 여자 출연진들을 미모로 압도할 정도로 실물깡패 면모를 보여줬어요. 박민정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키 165cm 몸무게 60kg을 넘어 팬들과 그녀 본인도 자신이 돼지여캠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요. 60kg 당시 무슨 용기인지 룩북 콘텐츠를 찍었는데 많은 시청자들은 그녀가 허리가 없다, 골반이 안 보인다 등 장난스런 댓글과 도를 지나친 악플들이 함께 공존했어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박민정은 짧은 기간에 무려 12kg을 감량하고 복귀했는데요. 회복 여신으로 알려질 당시 몸무게가 48kg이었다고 하는데 독한 마음 먹고 리즈 시절 몸매로 돌아왔어요. 개인적으로 그녀의 외모가 베이비 페이스인지는 몰라도 허리가 안 보인다고 해도 60kg일 때도 너무 귀엽고 통통하니 너무 귀엽고 이쁜것 같아요. 그래도 굳이 비교하자면 다이어트를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박민정은 다이어트 전에도 다이어트 후에도 맥심 퓨지 모델에 세번이나 선정이 되었는데요. 베이글려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 외모와 글래머한 몸매 때문인지 그녀가 퓨지 모델이 된 2021년 맥심 1월호는 모두 품절이 되었다고 해요. 이후 2023년 1월호에서도 퓨지 모델로 선정이 됐는데 입에 물고 있는 비타민이 e, 마치 시디 같아 보여 더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여성 같은 경우 다이어트식 가장 먼저 미드가 작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전 화보와 23년 화보 몸매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그녀의 미드는 은느님 손을 빌렸다고 방송에서 직접 언급했습니다 박민정은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사진에 제목 붙이기 이벤트를 진행하여 1등에게 기프티콘을 주기로 했는데 이분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반응이 웃겼는데요 결국 기프티콘은 저분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2018년 아프리카 tv bj 활동을 중단한다고 했던 박민정은 자신에게 별렉스라고 부르는 악플러들 때문에 큰 상처도 입었고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말들 때문에 자존감이 하락하여 진지하게 성형을 할 것이라고 말하며 2018년 8월 8일 방송을 중단했어요. 이후 2019년 3월 다시 아프리카 tv에 복귀했는데요. 복귀하면서 쉬는 동안 성형도 했으며 연애도 했다고 말하며 복귀했습니다. 성향 사실이 의료법 위반으로 뒷광고 논란에 있자 이에 박민정은 법 규정이 무지로 인한 일이라며 사과를 했어요 그녀가 복귀하고 나서 버닝엑스케이트로 연루되었던 CM 블루 이종현이 박민정에게 추파를 던지는 DM을 보냈는데요 이에 박민정은 해당 게시물을 공개하며 솔직히 불쾌감을 느꼈으며 다른 여성분들께도 추파를 던지고 다닐까봐 막고자 하는 마음에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포털 사이트의 기사화까지 되며 논란이 되자 안 그래도 이미지가 좋지 않던 이종현은 씨 m 블루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최근 박민정은 유튜브와 방송은 랜덤하게 진행하며 조금씩 쉬어가는 듯 보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TV BJ 박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연미는 아니라지만 요즘 세상의 성향이최도 아니고 하고나서 이쁘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데 본판이 좋아야 성형에도 티가 나는 거니깐요 저는 성형 메인도 이쁘면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